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 글씨 잘 쓰게 하는 방법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교실에서 1학년 아이들 데리고 또는 다른 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도 글씨 쓰기 한번 얘기할 때이 방법 세 가지 꼭 얘기해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쌤 사랑향기입니다 아이들이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4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3월 한달 동안 학교에 와서 적응 잘하고 이제 교과서도 나가고 국어 수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3월에 색연필, 사인펜 가지고 선 그리기, 색칠하기 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교과서 공부가 들어가면서 바르게 글씨 쓰기를 국어책에서 배우고 있어요 바르게 글씨 쓰는 자세에서 아이들이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을 잡아야 되는데 연필 깎은 부분에 살짝 위를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유치원 때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글씨를 쓴 아이들이 엄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세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르게 연필 잡는 자세부터 익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연필을 잡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글씨를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어책에 보면 아이들이 글씨 따라 쓰기 연습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미를 따라 쓰는데 네모 안에 점점점으로 방이 4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어느 곳에 쓰고 어느 어느 곳에 쓰는지 그 위치를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 주거든요. 아이들이 글씨 쓰는 칸이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방이고 2방이고 3방이고 4방이라고 먼저 알려 줘요. 그리고 기억은 어느 방에 위치했는지 어느 어느 방에 위치했는지 아이들이 찾아보게한 다음에 그방 위치에 맞게 쓰도록 지금 연습해 나가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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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글씨 쓸때 모음자 이자를 먼저 쓰는데 이 이자를 쓸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꼬리가 있다고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는 꺾어 쓰기를 말하는데 콩나물에 보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처럼 머리를 쓰고 몸통을 쓰고 꼬리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권법 첫 번째 권법 콩나물 권법입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 쓰기를 잘하면 글씨를 예쁘게 쓸수 있다 하고 아이들한테 한글 쓰기 할때 항상 이 콩나물 권법을 강조합니다.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꼬리를 쓰는 거. 아이들이 1학년은 아이들이 시각화되는 것으로 쉽게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콩나물을 그려주면 아이들이 꺾어쓰기 할때 쉽게 익히는 것 같아요. 말로 꺾어쓰기 하는 것보다 콩나물을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닮게 쓰는 것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권법은 글씨를 예쁘게 잘 쓰려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두 번째 권법이라고 하거든요. 글씨를 잘쓸수 있는 두 번째는 끝 맞추기 권법입니다. 이제 받침이 나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 받침이 나오는 글자들을 쓸때이 모음자, 이 콩나물을 쓴 다음에 항상 이 콩나물의 끝과 받침의 끝이 나란히, 나란히 맞춰져야지만 글씨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권법 두 번째는 끝 맞추기 권법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어떤 자음자가 오더라도 이 이와 끝을 맞춰주도록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지도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예쁘게 써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집에서 글씨 쓰기 지도하실 때 콩나물 머리 꺾어 쓰는 거랑 끝 받침 맞추는 거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아이들 글씨가 예뻐집니다. 글씨를 또 예쁘게 쓰는 세 번째 본법 제가 아이들에게 1학년 아이들을 똥을 워낙 좋아해서 응가라고 하면서 응본법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세 번째는 모음자 중에 아야어야나 이처럼 오른쪽에 오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에 오는 모음자들 이 있잖아요. 이모음자에 위에 잠이 있고 아래 잠이 있는 경우 항상 이 모음자의 가운데에 가운데 이 모음자가 자음자가 위치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삐뚤지 않게 모음자에정 가운데에 자음자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세 가지만 가지고도 아이들 글씨가 굉장히 예쁘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자 꺾어 쓰기, 머리 쓰고, 몸 쓰고 꼬리 쓰는 것. 이것을 아이들이 연습해서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받침이 끝을 맞춰야 된다. 이 모음자와 끝을 나란히 맞춰야 된다. 세 번째는 모음자가 아래에 있는 경우는 항상 이 자음자가 가운데에 있다. 이 규칙만 알려줘도 아이들 글씨가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3월에 선그리기 할때 굉장히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팔이 아픈 것도 참고 굉장히 열심히 선그리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손끝에 소근육이 발달해 야 글씨 쓸 때도 예쁘게 잘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 그리고 색칠하고 그런 활동을 낙서처럼 하는 것도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연필 잡고 글씨 쓰기 배우는데요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애가 연필을 바르게 잡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음자 모음자 쓰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아이가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미음, 비읍, 리을, 티 이런 순서가 좀 복잡한 그런 자음자들을 아이들이 순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쓰기를 순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아이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굉장히 고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음자 모음자를 순서에 맞게 잘 쓰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권법 세 가지요. 1, 2, 3, 4방 위치에 맞게 자음자 모음자를 쓰는데 첫 번째는 항상 이렇게 콩나물 꺾어 쓰기, 콩나물 쓰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끝을 맞추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모음자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자음자를 정 가운데 에 쓰는 요세 가지 규칙만 고쳐줘도 아이들 글씨가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부모님들도 집에서 한번 써보시면서 아이들 글씨 쓰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글씨 쓰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순서에 맞게 자음자 모음자 순서에 맞게 한글을 바르게 쓰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집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